지금 이제 하나씩 좀 개봉을 네.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. 거부터 조금 보시는 게 좋을지 일단 저는 12인치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아. 12인치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에 스는 8도 주문했고요 열어볼게요 네좀 박스가 좀 단단하게 돼가지고 네, 열기가 네.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? 왜냐면 포장에 신경을 썼다는 거니까 이야. 음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어색감은좀 어떠세요 선님또실제 보니까 와 죽여 주... 예 맛있으세요?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주문한 거는 니코틴 화이트 마린이었나 어, 어, 그런 니코틴. 거였는데 <웃음> 제가 자게 먹는 게 되게 좋아요 해아 그래서 일단은 요 자개 무늬를 당연히 할 걸로 생각을 두고, 이제 어떤 색깔의 자개를 할 것이냐, 아... 요걸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, 그 새하얀색이 있긴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색깔보다는 이렇게 약간 누런 빛이 있는 요런 하얀색 좋아하는 편이라 요걸 했습니다. 드럼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연할 때 뒤에 계시니까 네. 약간 그전에는 약간 센 색깔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음. 요즘에 이렇게 화이트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음. 있는 것 같아요 음. 저는 공연하실 때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음. 이런 거빛 받으면 또이쁘죠 네. 네. 근데 요런 이런 러입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<웃음> 아 냄새 생이야새냄새 <색깔이야>. 새거 <웃음>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새거 냄새 좋죠 다음 사이즈는 뭐예요? 다음 사이즈는 저는 이제 두번째 탐 사이즈를 13인치로 주문했어요 아 13인치 13에 뎁스는 9고요 아 근데 요즘에 그 사이즈를 다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, 네. 심벌도 네, 심벌도 그렇고 요즘 통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낮은 탐에서 나오는 그 울림이 있는 소리도 좋아하는데, 음... 피치가 낮은 게좀또 좋더라고요. 음... 너무 높지 않은 피치가 또, 연하게 잘 묻을 때가 있어서. 음... 어 확실히 좀 크네요. 네, 좋아요. 예전에는 정말 국민 셋이라고 해가지고,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셋에서 확실히 좀 이제, 들어본 분들이 정말 선택지가 많아진 응. 것 같아요. 맞아, 좀더 맞아. 많은 다양한 환경이 좀 되다 보니까. 연주하는 입장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이제 더 귀가 좀 호강할 수 있는 아. 상황이 좀된것 같아요 라이브 연주할 때좀 어쩔 것 같으세요? MMG는 네. 제가 그 사운드 샘플로만 좀 들어봤었는데 네. 모난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음. 되게 부드럽고 또펄 그 특유의 약간 그 정갈한 음.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-13을 한번 열어봤고요 필요에 따라 10인치도 주문했는데 이는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시는 어떤 8인치예요, 8로. 음. 이런 구성이 되겠네요. 오. 네. 어, 안돼. <웃음> 네, 이제 프로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14인치를 아, 네. 주문할까 하다가. 아, 1 6인치로 네, 16을 그냥 메인으로 쓰기로 음. 마음을 고 가끔 또 이제 더 낮은 피치의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이 아래에 있는 아, 18, 18인치 프로듀스함을 지원을 했어요 어, 건더 포장이 깔끔하게 되겠네요 오. 사이즈를 보니까 색깔이 예. 좀더예더 예.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자개 느낌도 나고 약간 대리석 음. 느낌도 나고. 전 나중에 집이 좀더 커지면 자개장 같은 거 사고 싶거든요. 아, 자개 엄청 비싸지 않아요? 자개 꽤 비싸죠. 그렇그 명인들이 만든 거 맞아요, 맞왜 우리 맨날 할머니들이 어. 집에 가면 항상 <웃음> <웃음> <상이> 있는데, 네. <웃음> 음. 이런 게또 디테일이죠. 그 음. 네, 구멍들이 충격을 좀 분산시켜 주니까 울림이 좀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. 그래도 이자개물이 많이 좀 시키지 않으세요? 이런. 네, 그 처음이긴 한. 아 그래요? <웃음> 18인치를 진짜 제 드럼으로. 또, 가지고 싶었거든요. 음... 보통, 막, 렌탈하면. 18인치? 있나요? 없지 않아요? 네. 렌탈할 때 거의? 없다고 하거나. 요 네. 오래 안 꺼내가지고, 그것만 새 거인 경우들도. 아, 그럼 또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18인치. 이마스터지검 같은 경우는 안에또 고무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소리가 되게 조금 알찬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음. 녹음을 할 때도 스튜디오 괜찮은 것 같고 음. 라이브 할 때도 잘만 만지면 딱 빠지는 느낌도나다 음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아해요 음. 네. 아, 녹음 때 좋은 거면 사실 라이브, 라이브 할때더 좋겠죠 탐은 다 열어봤으니까 이제 네. 틱을, 틱을. 음. 아이 신발도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얼마나 예상하세요? 저나 앞으로 한 2개월? 2개월이야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쓰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 쓰면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우, 곱다. 어, 다치지 말라고, 이렇게. 대략이 너무 곱네요. 그거 몇 인치예요? 요거는 22에. 아, 22. 스가 18이에요. 아. 와 이쁘다 보이시나요? 이게 나중에 세트 구성 딱 돼서 딱 공연장에 올라가면 어, 되게 괜찮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질것 네.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껴 있네요 여기? 요, 요거? 네 기본으로 다털거다돼 어. 있어요 사실 페달을 밟았을 때그 고무 막 되잖아요 그렇죠, 굳이 안 됐대 아 너무 이쁘다 진짜로 아마 요, 요 킥을 가장 자주 쓰긴 할, 음. 할 텐데, 가끔 조금 작은 사이즈의 킥도 필요할 때가 있, 있더라고요. 그건 몇 사이즈 뭐예요? 요거는 18에 랩스가 14요. 아, 네. 16으로 할까 도 하다가 그건 너무 네. 작은 것같아가지고 음. 예전에는 작은 킥도 많이 썼는데, 요즘에는 그린까 많이, 많이 안 썼어요. 요즘에 26인치 킷도 많이 쓰더라고요 26인치를 써요? 네 쓰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아, 26인치를 쓰시는구 네. 특히나 이제 락 하시는 분들은 네. 오히려 좀큰 사이즈에서 선호도 많이 요와전 여태 제일 큰 사이즈 봤던 게 그래봐야 24인치였거든요 음, 맞아요 지금 제 세트에서는 제일 이제 마지막 큰 네. 사이즈인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지금 네. 다 열어봤는데 진짜 MMG는 다 개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. 스네어는 그때 브라스 네맞죠 레퍼런스 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레퍼런스, 브라스 또, 오,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소리 좋아요 이거. 근데 이게... 그 스네어는 레퍼런스를 선택하신 게 따로 이유가 있어요? 아, 일단 브라스 스네어를 좀 쓰고 싶었어요 아... 브라스 스네어가 이제 펄 안에서 또 여러 있는 것 같긴 한데 네. 레퍼런스 이제 세트 쳐봤을 때 소리가 괜찮았어서 음. 아, 그럼 스네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주문해 봤죠 근데 음. 괜찮아요 좋아요 맨 처음에 MMG가 나왔을 때스네어가다 다른 라인업을 사용했었어요 을아 근데 이제, 이제 마스터즈 검도 이제 나와 가지고 아마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시면 그것도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하나 사야 돼요 <웃음> 주문하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게 스메어가 요거 브라스랑 그 예전에 펄 주피터라는 모델 있어요. 네네네 네, 있어요. 그거 복각해서 만든 뷰어 럭스라고. 음 맞아요. 6반짜리를 이제 일단 두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우드 계열 스메어가 없다 보니까 좀 음.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. 음. 그래서 그것도 곧 주문하지 않을까. 네 아무튼 이렇게 달가웠습니다. 너무 예쁘다.